필라멘트를 넣고 기본 큐라 세팅을 잡아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노즐이 필라멘트로 더러우면 레벨링이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요 레벨링을 어느정도 맞춘 다음에 필라멘트를 넣는게 좋습니다 필라멘트를 넣기 전에 노즐을 가열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베드와 노즐의 간격이 붙지 않게 해줍니다 배드와 노즐이 붙은 상태에서 노즐이 가열되면 배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이얼을 눌러 프리페어 메뉴에 들어가면 프리히트가 있습니다. 저는 필라멘트를 넣거나 갈아낄 때는 ABS 프리히팅을 사용하는데요. 온도가 PLA보다 조금 높은 세팅값입니다. 노즐 온도가 가열되는 동안 필라멘트를 준비합니다. 필라멘트의 앞쪽을 두 번을 잘라서 연필 모양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. 또한 넣기 전에 앞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일자로 곱게 펴주면 더잘 들어갑니다. 익스트루더의 손잡이를 살짝만 눌러주어 필라멘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가열된 노즐 앞에서 필라멘트가 나올 때까지 뒤에서 재료를 쭉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출력할 파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프린터에 맞게 데이터를 슬라이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큐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큐라를 검색해서 다운받고 설치하면 됩니다 엔더5는 큐라 4 0대 이상 버전을 설치해야 되고요 윈도우는 64비트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프린터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크릴리티사의 엔더 파이브를 선택해서 프린터를 추가하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팅 값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만질 거는 없습니다.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데요. 여기 보이는 x, y, z의 표시가 0,0,0인데 엔더5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 방향에 0,0이 있습니다. 슬라이서의 세팅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출력물의 퀄리티나 출력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서 또는 여러 번 출력을 시도해 보면서 공부하는 부분이고요. 기본적으로는 우선 출력하고 싶은 모델링 파일을 불러옵니다. 프린터에서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연결한 다음에 파일을 이 메모리 카드 안에 저장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슬라이싱된 G코드 형식의 파일이 저장이 될 텐데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일명에 한글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. 슬라이싱된 G코드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프린터에 넣어줍니다. 메뉴를 눌러 밑에 Change TF 카드를 눌러줍니다. 새로 넣은 카드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위에 Print From TF를 눌러 저장해온 파일을 실행시키면 됩니다. 노즐과 배드 온도가 가열이 되면 출력이 시작됩니다. 이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려 7cm의 모아이 석상이 출력이 됐는데요. 엔더5는 기본적으로 자석 배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배드를 살짝 들었다가 출력물을 떼주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 40만원대 반조립형 저가형 프린터 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. 다음편에서는 엔더3와 엔더5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